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달리기를 할 생각입니다. 제가 요즘에 달리기에 빠져있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뛰는 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좀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나가서 바로 뛸 건데 이제 몸이 따라주는 조건 하에 15kg 정도 마이키 인피니트 런3 1킬로를 1 5 3, 5 페이스 시작한 게킬로 6.09 페이스 부신한 분들 머미나 죽겠다 땀이 금방 나네 3km? 5분 55초! 아이 신발 신고는 장거리 처음이네 아 1월 1일날 20.23km 러닝이 있대요 저희 러닝크루에서 그거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아 저는 옷을 아, 좀 살짝 덥게 입은 것 같아요 안에 히트텍이랑 이제 긴팔이랑 이 잠바 이렇게 딱세개 입었는데 아 히트텍을 안 입어도 됐을 뻔했어 너무 덥다 와4 k 로 5분 55초 페이스 아 힘들어 15키로 같은데 이게 원래 손잡문에 힘들거든요 같이 뛰야지좀 되린뛰고 속도도 올라가고 로 왔네 5 k m 5분 5 0초페이스 저는 걷는 걸 되게 예전부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으면 작정하고 걸으면 한 4시간 이렇게 걷고 그랬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 걷고 한두시간 이렇게까지는 작정하고 걸으면 그렇게 걷는데 항상 달리기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헬스장 갔는데 아저씨들이 런닝머신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저렇게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, 나도 저렇게 뛰어볼까 했는데 1분 뛰기가 너무 힘든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아, 좀 오래 뛰어보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나봐요 그러다가 좀잘 공부를 해서 여기 뛰게 됐는데 저는 좀 걷기랑 비슷한 느낌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걸을 때 이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을 정리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을 때 걷거나 혹은 생각이 필요할 때뭐 아이디어나 이런 머리를 굴리고 싶을 때에도 걸어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달리기는 다른 매력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뛰고 나서도 좋고 물론 뛸 때는 좀 힘들긴 한데 뛰는 중에 저게 좋은 화이팅! 뷰를 보거나 방금 지나간 아저씨께서 같이 뛰는 제러너 머니 신가 봐요 화이팅을 외쳐주셨어요 되게 기분 좋은 뷰를 보면 또 기분이 엄청 좋아요 6kg! 5분 무심죽죠 페이스 러너스 사이가 아직 정확히 뭔지는 인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기분 좋은 순간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게 달리기에 매력 그리고 달리고 있지 않더라도 또 달리고 싶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경인데 쪽이 좀 아팠어서, 최대한, 신경쓰면서, 뛰고 있어요, 지금. 7km, 5분 50초 페이스. 8km, 5분 43초 페이스. 음, 이렇게, 힘 11km, 6분. 13키로, 6분 23초 80, 15키로, 5분 40초 페이스 키로 15키로, 5키로1 5키 15키로, 1 5키 마무리, 탈충,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거를 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펌프 됐어 생일 첫 두번째의 심픽